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마스클래스 FX의 이항호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다른게 아니라 우리가 왜 손절 라인 즉스탑로스를 써야 하는지에 대해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다른게 아니라 제가 얼마전에 어, 우리 어, 유튜브 우리 해성계의 유재석 그죠 어, 바코드형의 이 영상을 보고 계속해서 이제 꼬라박는 거를 좀 제가 영상으로 봤어요 자이 영상에서는 우리 호두형이 절대로 이 손절 라인을 쓰질 않습니다 절대로 스탑루스를 쓰질 않아요 자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자 내가 이제 여기서 매수를 해요 진입을 자 여기서 그죠? 여기서 바로 진입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죠? 그쵸? 와씨 여기서 이제 눈물 나는거야 이제 그쵸? 아좋 X 됐다 싶은거지 자,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내려갑니다. 올라오기 올라와야 되는데. 올라와야 되는데. 아, 씨, 망했네.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, 그죠? 그렇지. 올라와야지. 하면서 보면은 와, 이건 진짜로 잣된 거다. 이거는 올라올 기미가. 그렇지. 올라와야지. 올라와야지. 어. 어 씨. 아, 이 씨발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이해되죠? 자, 이렇게 되면은 자 왼쪽으로 바로 보면은 야 여기가 서포트야 여기가 바로 지지선이야 여기는 여기는 절대로 안뚫겠치 여기 뚫면은 이거는 진짜 세력들이 나잡으러 오는거다 이런식으로 이제 또 음, 중얼중얼 거리면서 말도 안되는 또 이야기를 하겠죠 자 여기서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올라올거야 내 최소 내가 진입한 가격까지는 올라오면은 나는 끊자 여기서 딱 나오자 돈딱안 잃고 여기서 딱 나오자 아이씨... 뭐야 이게... 자,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또 뭐합니까? 거래가 여기서 이 서포트가 뚫렸다고 또 바로 이제, 아, 여기서는 내가 손절을 쳐야겠다 하고 나옵니까? 아니죠. 왜냐면은 내가 스로스가 없으니까 내가 이제, 내 정신적으로, 내 심리적으로 여기까지 온거 그냥 해보자!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 되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계속 내려가거든.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? 아, 제발 이제는... 여기까지만 올라오면은 딱! 여기까지만 올려면 내가 딱 진짜 로 나가겠다 여기까지만 올려면은 아 이건 진짜 망했다 이건 진짜로 이건 다날아가게 생겼구나 이렇게 하니까 내가 꾸준히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거래 전에 무조건 스탈로스를 잡고 진입을 해야지 내가 그냥 진입해서 돈벌 생각만 하니까 그쵸? 스탈로스 없이 야 여기까지 올라가면 이만큼 벌수 있다 뭐 몇천불 몇만불 벌수 있다 근데 거래가 반대로 가요 그쵸? 그러면은 내가 먹을 생각만 하고 자를 기준 없이 들어갔으니까 가격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냥 내 심리만 흔들리면서 아 지, 여기까지만 가면 자르자 근데 어떻게 됩니까? 못 끊어요 왜냐면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흘러가면서 돈만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거면은 여기서 진입을 해요 그쵸? 그럼 내가 여기까지 먹을 생각을 해요 일단 자 그러면은 내가 기준점이,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는 것도 여기까지 이제 만약에 내려온다면은 나는 진 거다. 그쵸? 감정적으로 거래를 하는 게 아니에요. 거래는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바코드처럼 그냥 호, 우리 호두용처럼 그냥 돈만 잃고 그냥 이거 돈 낭비하는 거지. 이 기준점을 무조건 잡고 거래를 해야지 감정적으로 절대 거래를 하면 안 된다. 감정적으로 하면은 아 여기서 잘라야지. 절대 못 자르죠. 아 여기서 또 자라, 잘라야지. 절대 못 자르죠. 계속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계속 돈을 잃을 수 밖에 없죠? 그래서 항상 거래를 할 때는 내가 만약에 여기서 진입을 하면은 내 타겟, 내 목표치는 여기가 될 거고 내 손절, 내 손절 라인은 이 지지선 밑, 이 지지선 밑이 될 거다. 이 지지선 밑까지 내려오면은 내 분석은 틀린 거기 때문에 나는 여기까지만 딱 돈을 잃겠다. 이게 고정된 달러 금액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100불이면 100불, 1000불이면 1000불, 10, 이제 뭐 10불이면 10불. 고정적인 금액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은 내 원금 혹은 내 계좌의 퍼센트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내 계좌의 1%만큼의 금액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2% 3% 내가 원하는 내가 정하는 대로 이거를 정하지도 않고 아 여기서 2계약 여기서 3계약 뭐 6계약 야 여기 들어가면 이거 내가 개부제될수 있어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니까 감정적으로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쫄딱 망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? 자,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호두용은 절대로 트리마제갈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쫄딱 망하기 싫으면 은 항상 거래를 하실 때스탑로스를 쓰시길 바랍니다. 이번 강의는 상당히 짧았지만 은좀 유익한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주도 득피부하세요. 고맙습니다.